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경쟁할 게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경쟁할 게 없고 비교할 게 없고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그냥 사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으로 남들처럼 획일화된 교육, 획일화된 점수 획일화된 방식으로 남들처럼 부자가 돼야 돼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답지 않아지는 거지 본래 자기다움은 이미 100% 구현돼 있거든요 아, 사람에게 그것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 어떤 죄의식도 없이 나는 지금 이대로 아잘 살았어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독창적으로 자기답게 내 시간표대로 산다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어, 그거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?